저거 썩었어 버려야 돼 오늘 설날 기념으로 윷놀이 한번 해보려고 제가 집합했어요 준비 되셨어요? 어뭐 윷놀이는 뭐또 제가 일가견 t l e bit of a c h 뭐가 필요 윷놀이에는 사람이 필요 u k 고 o w you know, you know, y 없어요 특이한 것 같은데? 이건 뭐야? 중간에 함정 카드를 내가 많이 심어놨지 만만치 않구만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 윷놀이판 윷놀이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세배를 할 거예요 어 아니 왜 벌써부터 질 생각을 해요? 이긴 사람은 세배에 대한 보답으로 세뱃돈을 줄 거예요 어? 그럼 질래요? 얼마? 세뱃돈으로는 퀴즈를 내주시면 됩니다 진 사람은 머리를 도아리고보답으로 이긴 사람은 퀴즈를 내고.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. 뭐지고 아, <웃음> 바이바이보. 제가 또 이겼습니다. Let's start. 콜콜. 콜. 콜. 어 뭐야? 벨리아네 당신은 벨리아에 도착하셨습니다. 그렇죠?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. 안녕. 어, 눈이, 눈이 약간 아 know what to do. 이 i d e n y 거 u call some one. 요 h a t s up? w h 니다 s up? What's up? What's u 니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 탈락. 아 <웃음> 탈락 탈락! 저 근데 왜지령이 달라요? <웃음> 네, 자 방금처럼 각자에게 다른 지령을 제가 내릴 거예요 아, 누가 언제 도착하냐에 따라서 바뀌었던 건가요? 아니요 네 맘이지? 네난작판이고만이 <웃음> 판! 개! <웃음> 개입니다 어! 아 원래 그렇게 던지면 안 되는데 뭐? 던진 게 있습니까? <웃음> 자, 유보가 뭐 이거 하이델이에요? 당신은 하이델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이델에서 친근한 무언가를 만나 인사를 건넵니다 하이. 하이라고 인사해주세요 하이, 하이. 하이. 자, 보! 봅니다 보! 후! 보! 보! 컬컬! 걸! 걸 가고요 아, 도개 걸 윤보! 모! 뭐. 뭐. 자, 저는 엄져서 가겠습니다 하지죠 같이 같이 누구? 놀아야지! 케이 케이 케아얘 예, 가면 되 도망가야 돼. 얘 아, 도망가야 돼. 아그 알려주면 어떡해요. 아, 좋습니다. 할게요 후우! 자, 자 수리 소리마소리아수다 발발 타! Pharmacy? 야! 야! 이거 빨려. 와! 저거 썩었어 버려야 돼. 내 건데. 자, 걸! 자, 걸, 도, 개, 걸! 뭐야, 뭐야, 이거? 무법자 모드 지역입니다. 각자 유 윷을 던져 높은 유시 나온 사람이 상대 아무 말을 지정해 없앱니다. 아니, 나 걸하고 윷탄은 끝나는데 뭐야, 이게... 뭔지 하세요! 오, 양보! 개, 개, 개! 개 너무, 개 너무 약해! 독만 도, 개만 아니면 되지! 오 마리마리 힘을 주셔! 킬로오쫄깃쫄깃타죠 쫄깃쫄깃 해요 걸! 어? 아! 걸리라니 야! 데저 유다 아까 남아있지 않아요? 남아있지 않아요? 이거 한번 끝나는데? 자 이제 육 남았어요. 저 이제 도개걸 육! 끝! 뭐 저는 또 육놀이로 이렇게 이고 이러면 설날에 진짜 새해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자 모음과 덕분이고요. 레이라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뭐 살포시 던지기만 했을 뿐인데 또 이겼습니다. 잘했구나 아! 가기 전에 새배 받고 가야지. <웃음> 싫어하는 싫어. 새배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일단 또 제대로 한번 올릴게요. 공손하게! 공손하게요? 어? 어? <웃음> 많이 받으세요. 올해도 열심히 대결을 해서 이기거나 네. 올해는 어 전투력도 많이 올리고 네. 건강도 하고 네. 네. 네. 네, 좋다. 자 그럼 퀴즈를 내주시죠. 설날에는 뭐겠어요. 까치 까치 설날은 오늘이고요. 어떻게 저는 <웃음> <웃음> 이게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. 이거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. 자, 뭔가님 댓글로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축하. 끝.